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썼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같이 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송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우리 야곱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갑니다. 이 야곱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었는데 그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하나는 레아, 또 하나는 라헬. 예. 근데 이두 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되었습니다. 이 레아는 언니로 태어났지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생에게 뒤졌습니다. 항상 주목받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이 여성이잖아요 여성이면 굉장히 누구나 중요시하는 그 외모 이 외모에 있어서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언니 레아였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두 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헤레아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저기 보면 어, 언니 레아와 라헬을 소개하고 있는데 레아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했다 어, 저 말은 단순히 눈이 좀 나빴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문에 보니까 판단력과 분별력이 떨어지고요 좀 총기가 좀 떨어지는 어, 여러분, 또, 이 고대 사회는 뭐 밝은 어떤 불들이 없기 때문에 살림을 빠릿빠릿하게 살아야 되는 여성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살림을 굼뜨는 그런 어떤 어, 형편들을 어, 가질 수밖에 없고 늘뭐잘 보려고 눈이 좀 흐릿하면 이마살을 찌푸리고 막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굴이 밝을 수도 없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레아의 인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생 마헬은 언니와 정반대였죠. 성경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 미모에 있어서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또 총기가 있고 야무진 그런 모습으로 이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곱고 아리따우니까 아마 사람들의 주목을 늘 받았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의 눈길을 많이 이렇게 받는 이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가 라헬이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녀를 처음 보자마자 한마디로 뿅 갔잖아요 뿅간 정도가 아니라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아니더 나아가서 14년도 내가 저 여자를 위해서라면 네 일생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이 라헬에게 푹 빠졌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라헬의 외모와 그 풍기는 그 인상은 남자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렇게 끄는 그런 어떤 형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항상 어떻게 돼서 동생에 비해서 항상 좀 뒤쳐져 있었겠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외면도 좀 당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날이두 자매, 자매 앞에 아주 근사한 노총각 야곱이 나타납니다. 노총각이라고 말해야 될까? 70이지만 <웃음> 결혼을 못했으니까. 고대사에는 나이가 뭐 140, 150, 뭐 이렇게도 사니까 70대지만 이 노총각 야곱이 나타났는데 한데그 야곱이 그 언니인 레아를 제치고 동생을 더 좋아하죠.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매일같이 바라봐야 하는 그 언니 심정이 어떠했을까? <웃음> 그때마다 이 언니는 자기도 여자잖아요. 여성으로서 얼마나 속 상했을까 또 자존심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자존심도 굉장히 상했을 법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그 노총각 야곱과 자기 동생이 이제 결혼하는 첫날 밤에 아버지 라반이 찾아와가지고 그 신방에 자신 레아를 쑥 집어넣잖아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레아를 쑥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얼떨결에 그 남자와 법적 부부가 되었어요 누가? 레아가 그런데 다음날 이 레아 앞에는 전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죠 속았다는 사실을 안 야곱이 라반에게 막 거세게 항의를 하지 않나 또 얼떨결에 그 남자와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남편 된이그 야곱은 자신에게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동생에게만 푹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동생 라헬를 위해서 7년 동안 더 봉사하겠다고까지 하니까 이때 이 레아는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 법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결혼 전 상황과는 사뭇 다르죠. 뭐 그때는 뭐저 남자가 누구를 좋아하든 뭐 조금 속가리하면 끝나지만 이제는 어땠든, 어, 그 자와 함께 이 법적으로 일종의 남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자. 이 레아에게는 냉담하게 대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여자는 다르면 자기 친동생, 속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윗대에는 이런 일이 좀 있었다죠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우리나라 풍습이었는데 부모의 강요에 맞이 못해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정부인은 찬밥이 되고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계속 두는 이런 일들이 우리 윗대에는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은 아주 사실적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끄집어내 보자는 겁니다 좀 너무 통속적인 좀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사실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 자, 먼저 두 남자의 두 가지 사랑을 한번 음,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두 남자가 등장하죠 야곱과 라반 또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 어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눈에 끌리는 대로 뭐 라헬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가 봅니다 뭐더 끌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본문 31절에도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는 말이 있듯이 이 레아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동생에게 밀리고 뒤쳐지고 아마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으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뭐 야곱이 레아보다 라엘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한 사람의 남자 라반은 달랐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가졌을까 얼굴이 빼어난 데다가 자기 앞가림을 척척 해대는 거기에다가 양까지 치는 천녀 목동의 역할을 하는 라엘일까 아니면 인물도 그저 그렇고 소극적이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지 못하는 레아일까 물론 이 아빠인 라반은 둘다 사랑을 했겠지만 라반은 이 레아에게 더 마음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레아를 도와주려고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레아에게 지 아비를 만들어주려고 그런 방법을 라반이 쓰잖아요 다음 날 모든 것이 다 들통날 줄 알면서도 큰 딸을 신방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라반의 눈으로 볼때이 레아의 외모가 라헬보다 더 아름답고 예뻤을까요? 아니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라반의 눈으로 볼 때는 라헬이 훨씬 더 정명하고 더 똑똑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라반은 레아에게 더 신경을 쓸까요? 그건 그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이 레아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두딸 중에 더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 딸의 장례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식을 둔 부모라면 이 라만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이두 명의 자식이 있어요 한 자녀는 돌봐주지 않아도 자기 아가림을 적적 잘해 굉장히 총기도 있고 뭐 부모가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어 거들어주지 않아도 지할를 척척 잘해야 되는 그런 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한 자녀는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한숨간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런 자녀가 있을 수가 있죠 굉장히 소극적이고 사람들과 잘 사귀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인정도 잘 받지 못한 굉장히 어설프기까지 한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둘 중에 부모라면 누구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질까 그 부모가 정상이라면 두 번째 자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점이 아닐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세요? 예. 아멘 10편, 2편, 7편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실까요? 물론 똑똑하고 잘난 자들도 사랑하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상처도 많고 소외도 잘 당하고 사람들에게 별 관심도 받지 못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사랑과 애정으로 다가오시지 않겠어요?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육신의 아버지도 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어쨌든 이 레아를, 이 떠리 인생이에요, 사실. 이게 가만히 두면 시집도 못갈것 같아. 그러니까, 라헬 시집 가는 날, 이 떠리 인생 같은 이 첫째를 그 방법으로 슬쩍 집어넣는 것 보면, 굉장히 어설프게 볼 수밖에 없는 이 딸을, 어쨌든 안에 지하비를 만들어 보려고, 이 에스는 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라반이 하나님이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이시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실까? 자, 어쩌면 오늘의 이나 저는 라헬과 레아 중에 나는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레아예요 분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라헬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레아와 이런 저런 일들로 저에게도 제법 상처가 많습니다 제 아버님과 어머님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별거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이게 엄청난 상처가 많은 거죠 그리고 뭐 하는 일이 허점투성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커버링 하려고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이 완벽주의 추구가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내가 너무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커버링 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허점투성일 때가 많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난 곳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매력이 글쎄요 지금 제가 여기 머리 2대 8 하고 어뭐 넥타이 메고 양복 딱 끌어있고 하니까 저에게 관심을 두지만 만득가면 아무도 저를 안쳐다봐 <웃음> 제가 사진 찍자고 하면 아마 기겁하고 도망갈걸요 그래서 나는 늘 레아에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뭐 관심 끌만한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간사합니다이 야곱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죠 외모를 중요시하고 외적인 조건들을 늘 따지고 능력 우선시하고 스펙이 뭐냐 어, 이거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겠다 싶으면 다가오고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냉정하게 대 하잖아요 이게 사회잖아요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만에 들어와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정반대이시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제가 아까 제목 하나 띄어놨는데요이 제목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 제목을 한번 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총이 없으면 은총을 입는다. 그때 이 총은 사랑받는 그 무엇. 그러니까 사랑받는 그 무엇,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 무엇이 없으면 성경 이야기는 오늘 레아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거예요. 총이 없을 때 은총을 뵙보십니다 자, 레아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때 아버지 라반은 그녀의 장례를 걱정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창세기 29장 31절인데 자,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저 구절은 개역 한글판 성경이에요 좀더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총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지난번 성경이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어좀 같이 읽기를 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가 인물이 그렇고 그래서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걸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 대신 자식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네 어쩌다가 남편이 야곱과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숨풍 숨풍 숨풍 뭔지 아시죠? 자식이 쑥쑥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늘남편하고 붙어 사는데도 자식이 안 생겨 하나님은 이레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대신에 자식들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는데 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의 면면을 보면 바로 이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유다가 안 나오나 이 유다 이 왕국의 제사장급이 다 레아의 후손에서 게 태어난 것을 봅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도 레아의 그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모르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느냐? 레아가 묻혀요 라헬은 베들렘 근처 그냥 무덤이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많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 볼때이 최후의 성자는 누구냐? 육신의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일까 아니면 하늘의 은총을 입었던 레아일까? 레아가 최후의 성자가 되었죠. 자, 지금 사람들로부터 별 관심의 대상도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거. 아니 더 나아가서 레아의 경우에 보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늘의 은총을 여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제게 복음이고 얼마나 제게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 레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구나 총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지 말자 사랑받지 못하고 주먹 끌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감 같지 말자 의기소침하지 말자 우리는 하늘의 은총을 잇는 자다 하늘의 은총을 잇는 자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눈에 띄죠 관심과 박수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조차도 별 눈길을 안 주시는 하, 왜 내, 목사님 쟤좀안 알아주실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총이 없는 나도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장롱인들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이런 어떤, 어, 나의 모습을 발견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기도의 집에 이렇게 종종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워십 인도하는 이 팀들은 정말 총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초점이 되어지고, 뭐 예배 끝나면, 하, 주사님, 오늘 찬양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총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 중에 기도의 집에 오시면 이 혼신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혼자 기타를 치거나 신들을 치면서 노래하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쑥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어요. 거의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힘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내아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대신에 태를 여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히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도 관심을 써주지 않아도 나는 하늘에 음총을 입는 자다 그게 여러분 더 최고 아닐까요? 저에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되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좀 부러운 점은 제가 몇번 이야기하죠 제 친구들 만나보면 제 친구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 언제나 부러워요 이 친구들 언제나 반듯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고 어떤 데는요 집안에 삼대 그렇게 이어지 신앙의 집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라도 아버지가 장노님이시고 그 윗대부터 믿었고 이러면서 목사된 저는 언제나 늘 부러웠죠 아, 기도가 많이 쌓였겠구나 기름붐이 막 많이 쌓여서 그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반듯하지 난 뭐야 난내 신앙의 일대고 난 총이 없는 사람이잖아 아, 그런 마음을 종종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노회에 나가기만 하면 요즘 우리 새날개가 부산에 서 뜨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 새날개가 뜨니까 나도 등달아 뜨고 있어요 예.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그런 지역에서 목회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난 정말 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신앙의 일대고 난뭐 빼앗도 없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한 그러니까 가지 답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총밖에는 이게 말할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날계도 그렇잖아요 사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면 종이 없는 지역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요즘은 여러분 전도 안 하잖아요 해결하세요 전도 안 해도 오늘도 아마 또 등록할걸요 믿음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정말 교회를 당교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총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은총을 입으니까 사람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나에는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사실 제 할아버지 절간 하신 줄 아시죠? 무슨 제가 총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왜노회나 이렇게 목사들 만나면 왜 저보고 아,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하세요? 샤넬게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늘의 은총우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하 내게 총이 없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늘 은총 있으면 되지. 아멘. 아멘. 아멘. 야, 그래서 굉장히 요새 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눈을 뜨는 그런 시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진행해 나갑시다. 그 집안의 두 자매의 모습을 잠깐 우리 한번 들여다 보면, 자, 이 언니 레야 제가 또 이야기하자 외모도좀 그렇고 모든 면에서 동생에게 밀리고 어느 날 나타난 그 노총각, 야곱, 뭐지 동생도 좋아하고 뭐 어찌어찌해서 법적 부부가 되었음에도 남편 된 그자는 자기에게 눈길을 조차 안 주고 동생에게 푹 빠져 살고 동생 나이는 언니와 정반대죠 그녀는 외모도 곱고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자신 만만했을 거예요 아, 그녀를 보는 남자들은 누구나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뭐 야곱도 예외가 아니죠. 뭐 당신을 위해서라면 14년도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죽기 살기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사랑 받으면 다 행복하거든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세요. 자 어느 여성이 더 행복하겠어요?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단정 질수 있죠. 라헬이 훨씬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지, 사람들이 관심 끌지. 외모도 있으니까 자신 만만하게 살지 내 안은 뒤처지지 굶떠지 관심도 없어 누가 더 행복할까요? 라헬이죠 그런데 오늘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이장면은 무슨 장면인가 하면 이 라헬이 요 형을 두게 하여 저 두게 하다 원어가 흥분해가지고 얼굴을 붉으락붉으락하면서 남편한테 찾아가가지고 남편한테 억박지하는거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해야지 내 네, 말이죠 죽어버리겠다고 지금 자살소동 부리는 장면이거든요 저 장면이 라엘 자살소동 부리는 장면이에요 누가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남편의 가슴팍을 지어뜯고 있는가? 뇌학 아닌 라엘이에요 아니 지금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죠 죽겠다고 소리 질러는 사람은 조용하고 난 행복해 으스디알라 사람이 지금 죽겠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왜 이렇게? 왜? 자,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은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아와 라엘은 종류는 달랐지만 각각 나름대로 어려움을 안고 있었죠 네. 하지만 엄격히 비교한다면 레아가 더큰 문제와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엘이 더 괴로운 것은 왜일까?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자두 사람은 적어도 이런 면에서 현격한 대조를 보이는데 먼저 라헬은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형을 두게 하여 자기 남편 라고베에 찾아갔으면 윽박지르고 지금 이 라헬도 아닌 다른 사람들은 진언이가 아기를 낳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죠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가인의 질투는 동생 아비를 처죽이는 기폭제가 되지 않나? 이 질투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그 10중 8구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출발하죠 이 라헬은 언니와 자신과의 그 비교의식 단순히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등감의 포로가 되었고 결국은 그 질투심 때문에 자살 소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종이 없음을 보시고, 자, 저 종이 야 히브리어로 두 개의 의미를 있다, 두 개.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히브리어가 그만큼 좀 신비로워요. 하나는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증오와 시기와 미움을 같이 않는다란 뜻이 저 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싸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레아는 자기를 소외시키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런 남편에게 뭐냐? 총이 없다 아무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인데도 언니가 분명히 법적으로 결혼이 된 상태도 불구하고 동생은 자기 남편 야곱을 차지하려고 막 엘미돼서 이 내게는 그렇게 막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중에 나와요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그녀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사람들에게 또한 남편인 야구배까지 사랑받고 더 좋아해도 그녀는 분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자신을 자학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동생을 향한 시기심에 불탈 만도 한데 내 나는 그러지 않았다. 뭐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거죠. 한마디로 증오심, 미움, 감정, 시기심을 잘 극복했다. 자문 16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인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스스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사실 동생 라헬, 라헬은 언니 레아가 받지 못한 더 크고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앞을 잘볼수 있는 것, 아름다운 외모,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외모가 있었으니까 성격도 활달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라헬은 이런 축복을 감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심지어는 주격도 소리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레아의 모습을 창세기 29장 35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또잉카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남들보다 특별해야 되고 더 축복받아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질 수가 있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가진 것 때문에 두기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부분을 찾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시집도 저도 사고 집에서 내 네, 묵상하고 <웃음>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내성마비로 온몸이 비틀린 집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집안도 얼마나 찌질이 가난했던지 연립주택 반지하에서 그렇게 살면서 이송민시 신이 유명한 깨달음으로 노래한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건 아시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깨달았다 나 남이 없는 것있다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는데 그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공평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할 바람직한 자세인 거죠.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신에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반면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자식을 낳아 그 공허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때 세상은 불공평하게 그지없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내가 이 가진 것 남이 못 가질 수가 있고 내가 못 가진 것 남이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받은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이 받아 누리는 축복을 크게 보고 시기하고 칠타고 살아간다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성을 빼앗긴 자라는 거죠 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이 자기가 훨씬 더 행복 누리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간 것은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받아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몇년 전만 해도 아까 이야기했죠 아버지 목사하고 집에 단단히 빽 밀어주고 유학도 보내줘서 미국 어, 무슨, 뭐, 시카고, 뭐, 떼얼로지, 뭐, 이렇게 디민 받은 친구 보면 한 번씩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요즘은요, 그 친구가 저를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에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예. 남이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자에 하나님은 더큰 은총과 더큰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자이 레아와 라헬에게 결정적인 차이 있죠. 이제 총을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냅니다. 그것은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가느냐는 걸로 앞에 제가죠 라헬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쫓아가요. 자기가 자신못 낳는 거, 아, 그래서 막 힘이 들어 남편에게 쫓아가가지고 남편을 억박 지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야곱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내가 어찌 자식을 주는 자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아신 일인데 내가 어쩌란 말인가 막그 라헬한테 지금 막 그렇게 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라헬은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하소연하고 위로받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사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잖아요 이머리락을 하나 검은거 그 희게 할수 없어요. 없는 자식 낳게 하는 거그 사람이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서 하소연하고 위로받고 문제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가 그러니까 문제가 몇 그릇에 풀릴까요? 저는 문제 앞에 이 라헬이 지한 자세는 결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메르레아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9장 32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장세기 29장 32장 30...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로우벤이라 하여 가로여호하께서 나의 괴로움을 근거하셨으니 자, 저기서 나의 괴로움을 근거하셨단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나의 괴로움을 근거하셨 레아는 자기의 괴로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려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레아도 여자잖아요 왜 힘이 안 들었을 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종이 없다? 왜 시기가 없이, 미움이 없이, 증오가 없이, 질투가 없이 그렇게 살아냈을까?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안 했다는 거예요 는 철저히 자신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겠느냐 사람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헬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막그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가슴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음이 왜안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 여러분 한나가 막 본인 나에 그막 시기 질투가 있었지만 한나는 그 본인 나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을 치어 떠다며 하나님. 이러고 자기의 괴로움을 부러지셨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괴로움을 근거하셨듯이 레아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하고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감정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삭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내가 남편의 총을 못 받는다고 내가 불쌍한 여자 아니잖아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내가 거지 같은 여자야 아니야 이게 하나부터 밀려오는 것이 시작하니 그 무엇보다 오로지 사람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한 일인지 이걸 여러분 이 레아가 깨달아 저도 참 인간인지라요 제게 이 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더라 이게 제 삶에 굉장히 많이 지금 앞으로 적용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좀 운동하려고 목욕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샤워도 하고 갑니다. 그린코에 가면, 가면 그 그린코아에 가면, 만들기 가면 목욕탕이 있는데 그 목욕탕에 제가 갈 때마다 보는 그 부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동이 거의 불편하세요. 저 겨우 걷는 정도. 근데 언제나 건장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부축해서 그 목욕탕에 데려가서 거의 매일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탕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버지 착 부축해가지고 아버지 발한발더 떼세요, 내 네, 내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등 밀어주고 나오면 다 닦아주고 또 나오면 포카리스에 탁 눌러가지고 음료수까지 아빠 아버지 드세요 정말 정말 귀한 아들이라 전 너무 부러웠어요 와 저런 아들이 있나 한 번도 본도 아니고 제가 볼 때마다 아버지 이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 도대체 제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많이 가졌길래 자식이 재산 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렇게 돌봐주나? 근데 내가 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 아반떼 차 타고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반떼 탄다고 뭐 산다고서 아닌데요. 그 말은 뭐 아버지가 큰 재산 있는 재그 재산가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좀시기심비 일어났어 내게도 자식이 둘이 있는데 <웃음> 내가 만약에 저런 상태가 되면 우리 언니들선저리 저래 해 줄까? 택도 없지 <웃음> 택도 없지 그러니까 <웃음> 내가 그 양반 볼때 아, 저 양반 정말 총이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어, 매일 그렇게 아빠 목욕 시켜드리고 닦아드리고 저렇게 복량을 잘할까? 부러웠는데 제가 어제 이 말씀 듣고 풀렸어요 아,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내게는 우리 어느 선율이가 저렇게 안 해줘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기 때문에 나는 저런 모습으로 목욕탕에 안 들어가 할렐루야! 내가 막 은혜를 받았어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지 왜? 자식이 날좀뭐 복량 안니준다 내가 거기에 시기까지 뭐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은총 받으면 나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뭐이탕에 내발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폭발이 안 끓여줘도 안 사줘도 내가 냉장고에있다 마시고 <웃음> 와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아멘 여하께서 보시는 거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더 갈망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더좀 뭔가 얻어보려고 그건 사실 부질없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리들 하늘까지 다 세시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로 여러분 사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 그래야 는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눈물을 보시고 그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녀가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크고 놀란 은총과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더라는 거예요 레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르브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를 주시지 않나 그유다를 통하여 다윗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 지금 라헬처럼 사람관계, 인간관계 여기 계속 어째 엮여보려고 거기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계속 발부둥치고좀분 생기면 쫓아가가지고 또 화풀이하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내 존심 상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레아처럼 하나님의 종을 받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라헬처럼 사람에게 말고 내 아처럼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인간관계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점퍼, 이게 업그레이드, 이게 업그레이드 여러분 무슨 신앙의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 삶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문제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라헬처럼 하자 레아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게 점프업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자의 바로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누가 최후의 승리자냐 야참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모는 사람의 연약함과 감정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사랑했으면 라헬을 통해서 자신의 계보,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이어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야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춰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을지라도 레아와 같은 그런 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레아의 그 하소연과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 총이 없을 때 은총을 주신 하나님 예.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 누려지고 얻어지고 예.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이 기도 좀 드리면 좋겠어요 크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오늘 설교에 아주 요약 아가씨 한번 읽을까 시작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더 크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총이 없을 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대신 아이를 낳지 못한 라엘의 레아를 향한 질투와 시기심 같은 것을 버리고 남이 받아 누리는 것에 예민치 않고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찾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문제 앞에 라엘, 사람을 찾기 보다 문제로 하늘 앞에 나갔던 레아처럼 부러지는 기도로 더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기도할 때 라엘의 차원에서 레아의 차원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